상세 모집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종별 5명의 팀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태아 어린이 보험 전문가입니다 이두 가지 파트는 분리될 수도 있는데요 주된 업무는 보험연구소 태아 보험 어린이 보험 문의 고객 대상으로 해서요 신규 상품 비교 안내 및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어, 소득은 350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다 격차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온라인상의 태아 보험은 경쟁이 심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실수돈을 제외하고 월납보험료는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구성이 되고요. 어 문의는 많은데 사흥교정이 굉장히 심한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책이 200에서 300% 정도 되지만 보통은 사음관리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10건의 문의 중에 50%에서 60% 정도가 체결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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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되어야 합니다 어,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신 경단녀 분들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자질로는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게 좋고요 예민한 사모님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마음의 소양이 충분하신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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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시책이 200에서 30, 300% 정도 지급이 됩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강보험은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대가 일반적으로 많고요. 20일 평균으로 80에서 150 정도가 체결됩니다 시책 포함해서 계산해드리면 대략 800에서 15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앞내 심장 관련된 진단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종별 수술비 등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발생하실 수 있는 의료비용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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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단순히 판매하는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예정액 그리고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공적 연금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해서 은퇴 자금을 설정해야 되고요. 연금 수령에 따른 세제적인 기본 지식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자질로는요. 기본적으로 세무 지식, 그다음에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고요. 환금률이 높은 연금 상품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한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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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분석,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는요 최소 3년 이상의 보험 영업을 활동하셨고 유지율이 90% 이상인 우수인증 설계사만 가능합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변액 판매, 어, 변액 판매 자격증은 당연히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험 리모델링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약관 해석 능력과 담보 분석 능력, 증권 분석 능력은 필수인 업무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질은 요 고객과의 유기적인 상담 능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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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특정 보종에 대한 보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시면요 첫 번째 보험연구소의 모든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특정 보종 DB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초기 정착 기간에는 교육기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DB를 제공하고요 이후에는 업무 수행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업무 수행평가가 떨어지게 시 되면 저희가 보험연구소를 통해서 어. 보험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d 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념 주념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또 하나 유튜브 영상 촬영 지원 및 블로그를 제공하고요. 매달 보종별 상품 비교 자료집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시스템으로 보험료 비교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어, 보종별 전문가가 되시면 요 입사시에는 국내 최대 최고의 보험 대리점인 프라임에셋 소속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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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 없다 바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카카오톡에 소셜 인슈 라고 찾아보시면 보험 연구소라고 뜨거든요 보험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연구소에 대한 이미지 보고잘 보시고 저희한테 입사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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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객님들이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주변에 정말 능력이 있는 보험사계사분들 저희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그 고객님들의 보험사계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